이번 시간에는 깃리스폰스 계정 설정을 알아보겠습니다. 깃리스폰스를 가입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해주시면 좋은 설정입니다. 먼저 깃리스폰스에 로그인 하시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 프로필 사진이 있습니다.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계정 관리라고 있고요. 계정 관리를 클릭해 주시고요. 계정 세부 정보는, 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기가 해당되는 내용을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이렇게 주소까지 적어주시고,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이름과 성이, 한국에는 이름과 성을 나누면, 보통 이름은 섭교고, 성은 임인데, 어,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음, 문제까지는 아니고 조금 귀찮아질 수 있으니까 이름에는 이제 임섭규 자기 성과 이름이 포함된 걸로 써주시고요 성에다가는 닉네임 정도를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장하시고 나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암호 변경 하실 분은 해주시고요 이메일 주소 가장 먼저 이메일 주소를 눌러주시면 지금 저는 여러가지 이메일 주소가 있는데 처음 이메일 주소를 클릭하시면 이름도 없이 이메일 주소만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발송을 하게 되면 이 보낸 사람 이름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름이 포함된 이메일 주소를 하나 다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 이미 지금 가입되어 있는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이는 화면에 그 이메일 주소로 다시 만드셔도 중복해서 만드셔도 상관없고요 이메일 주소 누르신 다음에 이메일 주소를 이렇게 넣으시고 난 다음에 이름을 넣어주십니다 보내는 사람 이름인데 이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름을 여러가지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이 하는 사업이 세가지가 있다 이를테면 블로그 교육 카페 교육 또는 이 파워포인트 교육 그러면은 보내는 사람 이름이 다 다르게 나오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면은 블로그 전문가 땡땡땡 카페 전문가 땡땡땡 이런 식으로 원하는 이 사모명, 브랜드 명을 넣어 주시면 좋고요. 아니면 가 쉽게는 이제 이름을 써 주실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추가를 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추가가 이미 있기 때문에 어, 이미 이제 있기 때문에 추가가 안됐지만 여러분들은 추가가 되셨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른쪽에 보시면 기본값 보낸 사람으로 설정이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해 주시면 아까와 같, 아까 원래 되어 있던 이메일 주소가 기본값이 아니라 새로 만든 이메일 주소가 기본값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메인 어 이거는 이제 특별히 하실 게 없으실 거고요 지금은 겟 리스폰스 배치는이 메일을 보내게 되면 이메일 하단 오른쪽에 겟 리스폰스에서 만들었다 라고 하는 이 하단 로고 같은 게 이제 붙어서 보내집니다 수신자의 입장에서는 이걸 이게 보이기 때문에 뭐 약간 신뢰감이 없어지죠 보낸 사람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해지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근데 이제 해지가 안 되시는 경우는 무료 버전이거나 30일 버전일 경우는 활성화가 이제 비활성으로 되어있지 되, 변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료가 돼야 변경을 할수 있기 때문에 지금 결제를 하셔서 비활성화를 하셔도 되고요. 추후에 비, 예, 결제하신 다음에 바꿔주시면 됩니다. 로그인 내역은, 음, 그냥 로그인 했던 내역입니다. 여기까지 계정 정보에 대한 걸 알아봤구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고 너, 어,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사진, 프로필 사진에서 통합 및 API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이제 소셜 등이 있는데요. 나중에 이거를 이렇게 통합 뭐 이런 공유를 하겠다라고 할때 하시는 건데 계정이 있으시면 이렇게 연동을 하시면 되고요 이걸 하려고 본건 아니고요 API 키가 있습니다 이 API 키는 워드프레스와 같은 곳에서 쉽게 GetResponse와 연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키가 이제 API 키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필에 통합 및 api 키를 누르고 api 키를 눌러주시면 요 키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어, 새롭게 이제 워드프레스를 만들 때쓸수 있는 키이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겟네스폰사하고 연동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계정 설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